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새롭게 돌아온 전유 산타페 LED 테일램프 작업입니다. 사랑해를 외치며 더욱 멋지게 돌아온 산타페입니다. 해당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된 사양입니다. 하지만 테일램프는 할로겐으로 달려나오는데요. 차주분께서 LED 사양으로 단순 교체 후 여러 증상들이 동반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기판에서 제동등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사라지질 않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바로 배선 작업입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더뉴산타페는 출시 사양에 따라 전원 설계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맞게 작동하도록 변경해야 하죠. 배선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제동 등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경고 메시지 없이 깔끔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로겐과 LED 사양의 큰 차이점은 광원의 변화도 있지만 브레이크 점등 시 인사이드 램프 작동 여부가 있는데요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인사이드 램프의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순정핌 삽입을 통해 튼튼하고 깔끔하게 작업해주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브레이크 등 점등 시 인사이드도 함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등 떨림 없이 완벽하게 말이죠 배선 마감 후 탈거했던 램프를 다시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이상 더뉴 산타페 LED 테일 램프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